네 아, 예. 드디어 제게도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어, 4년 전쯤에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거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수사를 받았던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청문회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저는 출석 요구서대로 29일 날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습니다 물론 청문회 등 중요한 일정이 생긴다면은 추석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꼭 추석을 해서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듭된 추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법과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듭된 추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